약사열의 본원경 봉독하겠습니다. 청고 없지 너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정삼 없지 너놈 사바바바 수다 살바달마 사바바바 수두암 옴 사바바바 수다 살바달마 사바바바 수두암 옴 사바바바 수다 살바달마 사바바바 수두암 오방 내외 아니지 신지 넌 나무 삼한다 못하나몸 도로 도로지미 사바 나무 삼한다 나무다나 몸도로 도로지미 사바 나무사만다 무다나 몸도로 도로지미 사바 봉청청 제재 금강, 봉청 벽독 금강, 봉청왕수구 금강, 봉청 백정수 금강, 봉청적성화 금강, 봉청정 제재 금강, 봉청자연신 금강, 봉청대신력 금강, 봉청금강 공보살 봉청금강색보살, 봉청금강의보살봉청금강오보살 봉청 봉청 개경개,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의열의 진실에, 개 법장진언, 오말하나말하다오말하나 namarada omarana marada 동방세계명만월 부로유리광교결 두상선나청사산미간호상백여설 시비대원접군길편비신무공결 범부전도병근신부루약사조죄남멸 개수동방만월주 미묘정강약사존 삼지과만불사이 십포명칭무등륜 일류건문인지발 백천상우가중원 자비해활칭남량공덕상고장막진 불설약사열의 본원경. 야시, 암은, 일시, 바가바, 유행, 인간, 집비 사리, 극주화 금수, 화 여대, 비구, 중, 발전, 인구. 보살, 삼만, 육천, 구강, 대신, 바람은, 거사, 천룡 아수라, 건달, 바가, 루다 긴나라. 마우라, 가등, 대중, 위오, 어전, 설법, 이심만수 실리, 법왕자 승불, 위신, 죽, 중, 조, 하기, 별로, 일, 바, 구슬, 착, 지, 양, 바가바, 앞장, 곡궁. 백원, 세, 존, 유원, 연설, 재불, 명호, 극, 본 속, 소발, 수, 승, 대원, 영, 중, 생, 문, 이, 업, 장. 소재, 섭, 수, 열의 정법 계시 제중생 고이시 바가 바찬만 수실리 동자온 선재 선재만 수실리 대자 비자기 무량비곤 청하설 위어글이 종종 업장 소전 중생요의 관락제천 인구만 수실리 당선 엉념 정화소설 시만 수실리 동자 요청 불설 백원 유원 세존 불고만 수실리 동방과차 불토시 방화사 등 불토지 외유세계 명정유리 피토유별 명약사 유리강열의 응정병지 명행족 선서세 내가 내무 상사 주어 정부 천인사 불세존만 수실리 비세존 약사 유리 강렬의 본행 보살행 시발시비 시발 대원 아자시비 제일 대원 원날에 세어 불부리득 청각 시자 신광명 지연조요 무량무수 무변 세계 32 장부대 상급 80소이위 장엄하신 기일 일체 중생여 아무이 제이대원 원날에 세득 보리시 신여 유리 내외 청정무부하고 광명 광대 위덕 시현 신선한. 연망장엄 과오일월 야규 중 생생 세계지간 혹부인 중문한급야 막지방수 이하 광고 수위소치작재사업체 3대 원원 아래 세득불리시 무변무한 지혜방편 영무량 중 생계수용무진 망령 1인유소소핍제 4대 원원 아래 세득불리시 재유 중 생행이 도자 일체 알립뿌리 도중 행성문도행 벽지불도자 개의 대생이 알립지 재호대 원원 아래 세득불리시 계중생 오아 법정수행범행 자재중생 무량무변 일체계득 불결감 개구삼치계 무유파계취약도자 제육대원원 아래 세득불이 시야계중생 기신아렬 재금불구 주루한우 농맹파벽 실련배구백나정가 약부유여 종종신병무나 명의 일체계득 재금구족 신분성만 제칠대원원 아래 세득불이 시야계중생 재환핍절 무엄무위 무유주처 원리 일체자생 의약구 무친속빈궁감인차인약등문화명호중환실재무재통내내지구경무상보리제팔대원원아래세득보리시약유여인위부인백갑소핍내고염리여신원사여영문화명이전여인신선장부상내지구경무상보리제구대원원아래세득보리시영일체중생애탈마망약타중종이견조림실당할립시여정견차제시보살행문제1 <목소리> 0대원원아래세득보 고리시야 귀중생 종종 왕복해박 편달 내어금사 무량재난 비우전박 신심수고차 등 중생이야 복력해대계 탈일체곤해 11대원원 아래세득불이시야규중생기와소신위구식고작제하고아비소선유채묘색향미식보족기신후이법미필경할락이걸립지 12대원원 아래세득불이시야규중생핀무의복한열문맹일할핍내 아당시비수영의복종종잡세격이소여계일제모장엄구와만도양 구학중기수제중생소수지고개령만족차십비대원시피세존약사 유리강열의 응정병지 행보살 시본속 소작 부참만 수실리 약사 유리강열의 소유재원 급피불토 그 공덕장업 내지 궁겁설불가진 피불국토 이량청정무여인영이재우가 국무일체학도 구성유리위지 성골원장문 창당각주량두국주장남망개칠보성여극락국정유리 개장업여시여기극중유의 보살 마살 일명일광이명월광업비무량무수제 보살 중 최이상수 지피세존 약사유리강열의 정법지정시고만수실리신심선남자선여인응당원생비불극투이신세존부고만수실리동자온만수실리호교중생불식선나타탐무연부지부식급식과보우치무지궐어신근취재우석부력분식차등중생무시심고경골자래귀신불이여알실육부유모량간탐중생잡을수용역불요겨부모처자황노비작사급여거린차등 중생 인간명종 생아귀도 옥죽생도 유석인간 증등문 비약사 유리강 렬의명호고 복제귀도 옥죽생도 열의명호 잠들견전지거염시 피처명종 환생인도 특승명지보해 악취 부료용락 호행의 시찬탄 시자 일체 소유 실릉사시 점이 두목 수족혈육 신분계 여구자 황여재물 부참한 수실리 유제중생수봉 열의 수지약구연 파괴 파행 바어정견혹수학구 오지금 계연 불고 담은 불의 열의 소설 수다라중 심심지의. 옥부담은 이증상만자시비타 현방정법이 마반당 차등치인 급여 무량 백천구지 나위타 중생행 사도자 당타지옥 차등중생 응어 지옥유전 무기피세존 약사유리강 열의 명호 고어 지옥처피불 위령 열의 명호 잠들견전 즉시 사명원생 인도 정견정진 순선정신병는사가어의교중 출가학도 점차 수행 보살 재행 부참한 수실리호 교중생 이투기고 단자칭 참불찬 타인 차재 중생 이자 고경 타고 어 사막도 무량천세 수재 고독 과무량천세 이어 피명종생축생취 자구 마타로 편장출결 기갈핍내 신부중담 수로이행약생인도 상거와천위인 노비 수타구역 약속인중문피세존약서 유리강열의 명우자 이차 선근 중고 해탈지금 맹리 종애 박식 강구 선본 들결량후 상상수추 능담 마겸 파무 명각 갈본내와 해탈을 생로병사 읍이곤해부참한 수실리 유재 중생 오이 괴리 갱상투성 차등 요기약 신중생 신글급의 항작제약 위혹 상송 각각 상의 모익 상가옥고 임신 수신 산신 총신 종종별신 살제축생 취기 어력 제사 일체 야차나찬식결력자 서원인자 병작기형 성취종종 독계주슬연매 고독이시기 주욕단 피명 급괴기 신유문 세존 약사 유리강렬의 명호 고차제약사 본응 계등료 기자심 맥심무여한 심각각 관열계상 속수부참한 수실리 차제사중 비구비구니 우바세우바사 급여신심 선남자 선녀인 등 수팔분제옥부일련옥부사물 수지재계이차성군수소일학수소원구 야교광생소방극락세계아미타열의 소자유등문 피세존약사유리강열의 명호구 어명종시육팔보살 승공일의 시기도군 지업피계중 종종이세파두 마와중 자연화생약부차인육생천상직들관생봉석성금무유공진 불부갱생제여학취 천상명진당생인간위절유낭 사주자재 알림무량 백천구진 아유타중생어십선업도 오프생어찰리대족 파라문대족 거사대가 금은속백창고영만 형색구족 자재구족 권속구조 용건다령여 대력사야규여인 등무설차 열애명호 지심수지 차인어우영리 여신부참만 수실리 피약사 유리강렬의 득보리시 유본원력 관제 유정 우증병고수학권소 황열 등도 혹피연매 고도소중 혹부담명 혹시횡사 용령시등병고 소재소구 원만시피세종입살맞이명알멸제일체중생고에기입정이어육계 중출돼 강명강중연설대 다라니왈 나무바가바제 비살사구로 병유이 바라바라사야 다타다야 알라아제삼명 삼불 타야 다냐 타운 비살소 비살 y 비살사 삼무아제 사바 나무바가바제 비살사구로 률이 바라바라사야 다타다야 아라제 삼 삼불 타야 다냐 타비살비살 비살사 삼무아제 사바 나무바가바제 비살사구로 률이 바라바라사야 다타다야 아라제 삼 삼불 타야 다냐 타비살비살 비살사 삼무아제 사바 이광명설 주의 대지진 동방대 광명일 체중 생병고개 제수와 놀라 만수실리 약견 남자여인 유병고장응당일 심위피병인 청정조수 혹시고약 공무청수주일 108번 옆이 복식 소유병고 실계소멸 야교소구 지신명송개득여 이부병연 연명종지유 생피세계 득불퇴전 내지보리시고 만수실리 약교 남자여인 어피약사 유리강렬해지심문 중공경 공양자 상지차주물 령패만 부처만 수실리아 교정신 남자 여인 특문약사 유리강열의 응점 등각 소유명호 문이 송지 신작 지모 조수 청정 이재향화 마량 소양 도양 작종기약 공양영상어차경정약자서약교인서일심수지청문기의어피법상수공양일체소유자신지그실계시험을룡핍수여시변몽제불로념소그원만내지무상보리심한수실리동자백불언세존아우시피세존약사유리강열의명호신심선남자선여인소종종방편리포령문내지수중여기불명가곡이약수지차경독송선설후부위타분별 약자 서양령인서약지경건 오색정체 이성과지세소정처 이한치지지종종화종종양도양화망보당번개 이용공양 이시사제천안역기권성병여백천구지나유타지천계기소약차경건유행지처약부인 송지차경이 등문피세존 약사유리강열의명우 급번석소벌스승대원구 당지시처무부행사역부 구리재기소지탈기연백 서리탈자완부여 고불언여시여시만수실리여여소설만 수실리신심 수실리 선남자 선여인 약격공양 비열해자 차이능장 열해영상 칠일칠야 수팔문제 식청정식엇청정처산종종화소종종양이종종증체종종번당 장엄기초 조육청결착신정이응생무구탁신문노해시머일체중생기익심자비사평등지심구화가찬우여불상년비열해분석대원병해속차경여소사념 여소원구 일체소욕 해득건망 구장수득장수구 복고득복고 구자재득자재 구남녀등남녀 혹부유인 홀등악몽 혹견재학상 혹회조내지 먹이주소 백개출연 자연양능이 종종중구 공양공경 비학사유리강열애자 일체악몽학상 불길상사 계시름몰호교수포아 포독포독 포현엄지 포학상사자 호랑웅비 독사 콜로공유정녀 시등 포 폭염공양 비열래자 일체 포에 개들개탈 약타국 치묘적도 반란 여시등포 여극년 피열의 공경존중 부참한 수실리야규 신심 선남자 선녀인 내지 진영수 삼귀 불사여천옥지옥의옥지십계옥지 보살일백사계 혹포출가 수지비구이백오십계 약비군이수지오백계오수소수중회범근계외탁도 양능공양피세준약사의 요리강 열애자 결정불수사막도보 호교여인임당산 수어, 그, 고양, 는 칭명, 공양, 피세, 존약, 사유, 리강, 열애자. 속득 개탈, 소생, 지자, 신분, 그, 족 행색, 단정, 견자, 완, 이, 익은, 총명. 안온 소병, 무유, 빈, 탈, 기, 온, 백, 이, 시, 세, 종 고, 해 명, 아, 논. 아, 난, 녀와 칭, 양, 피세, 존약, 사유, 리강, 열애, 소유, 공덕 여, 신, 수, 야. 여, 여, 시, 재불, 열애, 심신, 경계, 다, 생, 의욕, 시, 해 명, 아, 난, 백불, 언. 세, 존, 아, 열애, 소설, 법, 증, 무, 부, 욕, 하, 이, 구, 일, 체 열, 애 신, 거, 의 무불청정세존차, 일월유여시대, 신통유여시대, 위력하령, 타락, 수미산황, 가득이 동제불수원, 무유차, 이대덕세존, 호교증생, 신금불금, 운설렬에, 불경계의 작시사유, 나단념 피열의 명호, 회기여공덕신불신수생업비방 자등장야무이유익, 탕타고찌, 불어난난약피열의 소유명호, 입기중차인타악도자무유시처, 안난제불경계성위난신 여금신수, 승지계 시열의 위력 비일체 성문벽지불지 소능신수유제 일생 보처보살마 살아난이 신난들거 삼보중 신경존중영낭가등문 비열의 명호 배나노차난핏세존약사 유리강열의 무량보살행 무량제교편무량광대원 아요일검약과일검설 비열의 보살행원 내지공겁핏세존약사 유리강열의 분석수행 급수승대원 역불구진 이시중중유보살마 살 명활구 탈죽종자 기평로 일박 웃을 착지 향바가밥 장국금 백원대덕세조너미래세 당여중생 신현중병장관이수불시키갈후승건조사상현전목무소경부무친권부모지식재읍이유기인시영화재본처연마사인인기신식지여연마법방지전차인배우유동생신수기소자약죄약복 일책에서 진지수여연마법방시연마법방추문기인산계소자 수선수와 기처 분지양 능위차병인 귀비 피세존 약사 유리강렬의 여법공양 즉두관복 차인 신식 특회원시여종문각 계좌 억지 혹경 7일 혹 21일 혹 35일 혹 49일 신식관이구억 소유 선악업보 내자증고 내지 실명 부조학 거시고 신심 선남자 선녀인 응당공양 약사열래이시해명안 한문구 탈보사론 선남자 은은하공양 비세존 약사 유리 대강열해야 구탈보살온대더 가는 약효환인 육탈중병 당위차인 칠일치야 수팔분제 이음식 종종중구 수력수판 공양 비구승 추야육시예 배공양 비세존 약사유리강렬의 사십구번 독송차견년 사십구등 조칠구 비열의상일상정각지칠등 이를 등량되어거륜혹분내지 사십구일 광명부절당조오색채번 장사십구척부차대저가난 관정찰리왕등약재난계시소위인민지력난 타방침핌난 자계 반영난 성수병계난 1월 박신날비시 풍운한 과시부르난 이시차관 정찰리왕 당어일체중생 기자 민심 사재개폐의전소설 공양법시 공양피세존약사유리강렬의 시관정찰리왕 용차성근유피세존약사유리강렬의 본석승원구기왕경계 잭대간온풍우이시와가성칠국도풍서일체국계 소유증생 무병할락타생환이역기국계영무야차나찰 비사사 등 재학 귀신 요란 중생 소유학상 계즉 불연 피관 정찰 리왕 수명 생명 무명 자재 변덕 증인 안한 약재 우비주 저군난자 대신 재산 궁중 미녀 백관여서 위병 소고 급여 앵난 여금경 조열의 형상 독성 차견연 등조방방제생명 지성 공양 소양 산화 직특변고 소재 탈중 난 이지 해명아난문 구탈보사론 선남자 우나 이진 지명이가 갱영 구탈보사론 안한 여 불문열에 소설 구행사야 시고 교의 주약방편 오교 중생 백방비중 연무의약급간병인 혹부인 유치실수비시 사시위 초행 제2행자 왕법소살 제3행자 유럽 방해룸 치무도 위제비인 해기온 백 제4행자 위와 소소 제우행자위 소소익 제6행자 입사자 오표세약수중 제7행자 기갈소곤부득음식인 차치사 제8행자 엽도 독약 기실기 등 지소소 제구행자두암지사 시명, 열애, 약설, 대행, 유차, 구종, 기여 부유, 무량, 재행, 부차, 난 비엄마왕, 부록, 세간, 소유, 명저, 약재, 유정, 부료, 오역, 회옥, 삼보, 개군, 신법. 파, 금, 계연마 법, 방, 수, 재, 경, 증, 보, 이벌, 지, 시, 고, 아, 금, 건 청, 유정, 연등, 조, 번. 방생, 수, 봉, 영, 도, 구, 액, 부조, 중, 난, 이, 시, 중, 중, 유, 시, 비, 야차, 대장. 구제회자 소위궁비라 대장발절라 대장미가라 대장안나라 대장한달라 대장마열라 대장인타라 대장바이라 대장마우라 대장진달라 대장조도라 대장비게라 대장차등십이야차 대장일일가교칠천야차이위건속개동일승백세조넌아등금자몽불위령등문세존약사유리강열의명호의불부갱요악도지포와금상여개동일심내지수진귀입을귀입 법기 위승 계당 아부 일체 중생 위자 그리 오이 갈락 수어 하등 존성취락 아난나처 약유 포차경 부지 피세준 약사 유리강 열의 명호 친근 공양자 아등 권속 위호신 계사의 탈일 최고난 제유수고 실력만조 이시 세준 찬제야차 대장원 선제 선제 대야차장 여등 양념 피세준 약사 유리강 열의 응덕자 당념 요이길 체중생 이시에 명아난 백불은 세준 차경 하명우 문봉지 불어나 난자법문자 명의약사, 요리강렬의 본석소발수승대원, 당여시지, 명의십이야차대장자서 당여시지, 명의정의체업장 당여시지, 시바가바설, 시어이, 제보살, 마, 살체대, 성문구강대신, 바람문거사 급일체대, 중하수라, 건달받을문 불서설, 환희봉행, 불설약사, 열래 본원경. 이방 만월세계 12대원 약사 유리광열의 부처님 불기 2500년 년 음력 월일에 거주하는 생 입니다. 병고가 있는 중생을 위해 무피염의 보살행을 펼치고 계시는 약사열의 부처님 미래제가 다하도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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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전에 진심으로 참회하옵니다. 오늘 경전 읽고 다란니 하고 염불하는이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의 청정하고 맑은 무량광명 놓아주시어 지중한 죄업장 많이 소멸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동방만월세계 약사열의 부처님 크고 작은 각종 평고들 이 병고를 초래한 지중한 업장 소멸해 주시고 부처님의 크신 가피로 조속히 치유되어 완쾌하길 발언합니다. 더 이상 죄짓지 않고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5개와 13개를 잘 지키고 팔정도 측명연부라는 착한 사람 되길 발언합니다. 세세생생 날정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팔정도 측명연불 수행하고 선근과 복덕을 두루 쌓아서 기어이 윤회를 벗어나고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날수 있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d o n g b a n y a k 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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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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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약사여레 약사열의 <목소리> 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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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열브 레스 헤브 레레사 헤브 레 레스 헤브 레 레스 헤브 사 레스 헤사여 레스 사브레레사 헤브 레 레스 헤브 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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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사요 레블 약사사요 레블 약사사요 레블 약사사요 레블 약사사요 레블 약사사요 레블 약사사요 레블 약사사요 레블 약사사요 레블 사레사레사레사레사레사레사레사레사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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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요래 불, 약사요래 불, 약사요래 불, 약사요래 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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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열레불약사열애불약사열레불약사열애불약사열레불약사열애불약사열레불약사열애불약사열레불약사열애불약사열레불약사열애불약사열레불약사열애불약사열레불약사 <asthma> 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여레불약사불 약사열레불 약사요 레불 약사요 레불약사 약사요 레불약사 약사요 레불약사 약사요 레불약사 약사요 레불 약사요 레불약사 약사요 레불약사 약사요 레불사레사레사레사레사레사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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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열레불사불사불사불사불사불사불사불사불사불사불사불사불사불사불 <목소리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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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열의불약사열의불약사열의불약사열의불 12대원 접근길 편비신무공결 범부전도병근심 부르약사죄남멸보화일심 귀명정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과 안자재 부살행심반야 바라밀다 시주견 놓은 계공도 일체고해 사리자 색뿌리 공공불이색 색 즉시 공공 즉시 색 수상행시 격부여시 사리자 시재법공상 불생불 불부부정 부중 불감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 비설신의 무색 성향 미촉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제 내지 무노사형 무노사 진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이 무소득고 불이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신무가에무가에고우유공포원리전도뭉상구경열삼세제불을반야바라밀다고득가육타라삼약삼불무지반야바라밀다시대신주시대명주시무상주시무등등주는제일최고진실불로 보설바냐바라밀다주즉설주얼 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무지사바 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무지사바 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무지사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